자, 수집기 읽어온 에티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, 자, 읽어 볼까요? A선 1, D선 0, D선 3, A선 0. 눈치채셨겠지만, A선, D선, D선, A선, A선, D선, D선, D선, A선. 두 현을 왔다 갔다 하죠? D현과 A현 왔다 갔다 하죠? 그래서 그 연주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자 우리 먼저 써볼까요 여기 위에다가 a d d a a d d a a a a a, a, a d a a 이렇게 두마디만 써볼까요 일단 그리고서 개방현으로 연주를 한번 해봅니다 이때 주의 사항은 팔꿈치의 각도입니다 오른팔과 왼팔의 각도가 움직여서 d 현과 a 현을 왔다가 또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도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악보에서 설명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g 현, d 현, a 현, e 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악보를 음, 같이 보시면서 하자면 C래, C는 A선 내는 d 선이 되기 때문에 자 각각의 선 아까 썼었죠 자 선을 쓴대로 그냥 활을 굽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만 다 끝까지 안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서 자그 다음에 중요한거 아까 팔꿈치를 같이 움직이기로 했죠 일단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. 자 보이, 보이겠죠? 이렇게 자좀더 멀리 잘 보이게 하자면 일단 일단 왼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팔꿈치 A선 D선 A선 D선 자 손모양 보시나요? 자 가까이서 자 이쪽에서 한번 각도에서 보겠습니다. 자 A선 D선 움직이는 방법을 좀 볼게요. 손모양을 자손 모양 이렇게 손 모양 그대로 두고 A 선, D 선, A 선, D 선 여기서 응용을 하자면 이 선에서는 이렇게 G 선, e 선손 모양이 변화 않죠이 네,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. 자 그렇다면 또 오른손 팔꿈치도 어떻게 하나 볼까요? 자오른손 볼게요. A 현입니다. D 현입니다. A 현, D 현, A 현. 귀한. 자, 이제 동시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그렇죠? 같이 움직입니다. 자 여기서는 전부 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어, CD를 수즈끼를사면 cd 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, 저는 가능하면 음악을 들려주는 것보다 음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주를 할수 있는지 방법을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할게요 자, 그 다음에 B번 있죠? 따다다다. 자, 이게 트러블로 연습하는 건데, 자, 봅시다. 화는 밑두 개씩. <목소리> 점점 박자를 빨리 하면 되겠죠? 자, 이번에는 여기는 없지만, 자, 이리로 내서 같이 해 주면 좋습니다. 팔꿈치 같이 이직이 헬, 헬, 헬, 요 한번 복습을 하자면 에디드는 A현과 D현을 자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그대로 E현과 A현을 같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운용을 할수 있고 D현은 마찬가지입니다 D현과 G현 지루하겠지만, 원하신대만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더 훌륭하게 연주 빨리 잘할수 있게 되겠죠? 자,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